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드나잇 어, 자정이 되어서야 제가 또 이렇게 어 마이크 앞에 앉았네요. 예. 어, 이게 뭔가 좋은 일고 좋은 일도 의미 있는 일도 루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억지로 막 하기 싫은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음,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맙게도 어, 댓글도 달아주시는 예,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더 예, 으쌰으쌰 예. I feel encouraged 예, 뭔가 격려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또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 뭐, 댓글 꼭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I'm not forcing you. 예, 여러분들 억지로 막 그렇게, 예,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웃음> 이게 더 무섭나요? 예. 어, 오늘 그 문장을 잠깐 보시면 화면에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뭐 이런 문장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다음 다다음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아가서 8장 6절 7절 예, 성경의 어떤 song of songs라는 어떤 사랑의 노래 중에 주옥 같은 표현들 오늘 표현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drown이라는 게 뭐죠? 이게 핵심 단어인 것 같은데요. 어, 요거 빼놓고는 어려운 단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drown이 이제 물에 빠져 죽다, 죽게 하다, 익사하다, 익사시키다. 굉장히, 어, 좀 무서운 뜻의 단어입니다. 예, 물에 빠져 죽는 거 생각만 해도, 좀 여러분, 오싹하고 생각만 해도, 어, 생각하기 싫은 그런 얘기죠. 예,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세 번, 여자 세번 원어민 목소리로 먼저 듣고 시작하시죠. Cannot be drowned by ocean.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Oceans or floods. 자 여자 목소리.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음,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소리가 cannot 사람들이 cannot이라고 많이 적어 읽잖아요. 예. 그런데 n이 이렇게 같은 반복되는 철자가 나오면 원어민들은 하나만 보통 발음을 합니다. 그게 더 편하죠. 사실 발음은 점점 편한 쪽으로 특히 미국 영어 발음은 가는 트렌드, 경향이 강하죠. cannot, 이렇게요. 그러니까 summer가 아니고 summer, 이런 식으로. cannot. drown 뜻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음, be drowned, drowned, 이렇게 들을 세게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비 다음에 이렇게 동사에 ed가 붙으면, 뭐,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수동태,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수동태란 말을 모르시더라도, 어, ed가 이렇게 동사 뒤에 붙으면 과거가 아니면 다 수동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앞에 비가 있고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 과거의 의미의 ed가 아니고, 어, 사랑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캐나즈는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가능성의 뜻이 있다는 거. 어, 우리 캔 같이 우리나라 법체계는 조동사 뭐 이런 것들이 어, 한 가지 뜻만 많이 알고 계신데 이런 가능성의 의미들을 여러분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즈는 한국말로 하면은 뭐일수 없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없다. 사랑은 사랑은 익사되어질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By oceans or floods, floods 이렇게 드 이렇게 세게 하지 마시고, floods 그냥 이렇게 거의 뒤 뒤에 있는 디 디나 티 발음이 거의 받침으로 들어와서 안 들리죠. 아까 남자 소리 들었 남자가 읽을 때 여러분 눈치채셨게 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drowned 이렇게 드 소리 거의 안 들리죠. 여자가 살짝 들렸었고요. 그렇죠? 어, 모양은 이렇구요. 어, 뜻도 이제 대부분 아시겠죠? 어떤 바다. 우리가 물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물이 여러분 저장되어 있고, 많은 물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오션. 어떤 바다잖아요, 바다. 예. Flood라는 거는 여러분 홍수. 예, 그런 뜻이죠. 역시 홍수도 뭐 물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Flood.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물을 가지고서도 그것에 의해서도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 물에 익사되어 질수 없다. 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 없다. 이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런 것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음, 잠깐 이 문장을 영어 말씀 영어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익사 장면들 저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거 사진도 검색하는데 아, drown이라는 단어를 딱 치니까 나오는 사진들이 좀 유쾌하지 않은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수영을 아직도 하지 못합니다 예, 뭐, terrible swimmer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음, not a swimmer not a swimmer Yeah, I'm not a swimmer. Yeah, I'm afraid. Yeah, 안타깝게도 예, yeah.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바다에서 자라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겠어요? 미래소년 코난처럼 그냥 자라면서 배우는 거죠. 예, yeah. 그런 경험 때문인지 이제 저에게 또저 형이 있는데 형하고 저를 동해바다, 깊은 동해바다, 서해바다도 아니고 동해바다 예, 끌고 가셔서 그냥 조금 깊은 데 던지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요 예. <웃음> 예, 아버지는 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얘네들도 바다에 던져 놓으면 미래소년 코난처럼 예, 발꼬락의 힘이라도 이용해서 뭐 개헤엄이라도 치실 줄 아셨나 봐요 뭐 설마 그 아들들 죽이려고 던지지 않았겠죠 아~ 네, 당연히 안 되죠 뭐~ 형이나 저나 아주 아파트 숲 속에서 자란 곱게 자란 그런 도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포였어요 공포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바다를 물을 아직도 제가 무서워합니다 예 어~ 일단은 수영을 배우려고 몇번 했는데 호흡이 잘안 돼요 음파라고 그러잖아요 음파 예 음에서 그냥 물이 확 들어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워보신 분들. 그래서 몇번 시도하다가 수영을 이제 포기한 상황이에요. 예, 자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명. 한번큰 호흡한 다음에 그냥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수영이라고 할수 있겠죠? <웃음> 자명. 자명으로 한 5m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익사의 고통이라는 게 되게 커요. 뭐 이런 걸잘 다룬 영화들이 제가 옛날 영화지만 굉장히 수작인데 되게 아웃스탠딩한 무비가 어비스라고 어비스 A-B-Y-S-S -S 맞을 거예요. 어비스라는 영화가 심연이란 뜻인데 정말 바다의 깊은 심연에 사는 뭐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존재 뭐 이런 인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바사바 예. 또 영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굉장히 뭐 이게 렇그 익사 직전의 단계 익사 한줄 알았는데 여자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좀 그런 장면이 되게 메모러블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 드라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그 어비스라는 영화의 어떤 여자 주인공이 또 생각이 났었고요. 뭐 최근은 한참 전이지만 뭐 우리나라의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익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 두려움이 있는데 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물에 빠져 죽, 죽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oceans or floods, 이런 거래도요, 어, 물이 정말 무더기로 쏟아질지라도, 예, 그 사랑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조금 사, 성경 전체적인 컨텍스트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신 자신입니다. God is love. 교회 안 다니셔도 God is love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기념품 티에서도 파는 것 같은데 뉴욕 같은 데서 예. God is love, 예.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막 이런 거면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건 사랑은 곧 신이에요. 신 예. God 하나님이라고 예. 하죠. 어떤 어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유일한 신이다.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한 신이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굉장히 논쟁, 디베이트가 많은데 역시 선택의 부분입니다. 예. 어떤 종교가 우월하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번에도 뭐 Love is a choice, Love is a choice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어,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또 누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의 입장을 뭐 이해하기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신 유일한 어떤 real God 예, 진짜 신을 하나님으로 이제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한 인간인 거고요. 예. 뭐신 어, 자체가 없다, 에이티스트라고 하죠. 에이티스트 예, 어떤 무신론자인 분들도 어쩌, 어쩌면 이걸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어 그분의 선택인 것인데, 음, 이런 채널을 들으면서 한번 어, 진짜 신이 있다면, 어, 또그 신이 어떤 러브 사랑의 본질이라면, 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어. 그 신이 신은요. 어떤 시간과 인간의 유한한 그런 틀에 갇힌 인간, 어, 피조물인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이겠죠. 그리고 생명을 인간에게 어떤 수여한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죽음과 무관한 유일한 존재예요. 제가 이 오늘 문장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생각을 하고 이거, 정리를 하고 이거를 녹음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웃음> Not a genius at all. 전혀 천재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far from it. 거리가 멀어요. 예. 뭐, 노력파라고 하죠, 노력파. 노력해도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많이. <웃음> 어, 그래서 저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뭐, 음,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 죽음과 무관한 유일한 존재에, 예. 그니까 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오션스나 플 c 드 오션스 바다 스카이 하늘 이런 거를 성경에 보면 신께서 자신 있게 여러 번 자주 얘기하세요. 누가 저걸 만들었느냐? 뭐 내가 만들 때 너희가 거기 있었느냐? 뭐 이런 너무 막그또 조합도 생각나네요. 요비라고 하는 애매한 고난 받았다고 유명한 조 예. 조합이죠 조합 job. 예어이라니까 여러분 이라고할때 그런 스펠링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스펠링이 약한데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어쨌든 음그 오늘 나온 어우신 바다나 이런 하늘을 우리 성경에서 신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 번 얘기해요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떤 인간이 이렇게 어떤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질투합니다. 예,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부분이란 표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어, 그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없고 진짜가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곳에 집착하느냐 헛된 집착이다. 예, 그렇게 자신있게 많이 막 꾸지람을 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진짜 있고 조물주가 유일한 real god이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뭐그 존재를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just your choice. 예. 여러분의 결정이겠지만요. 저의 결정이고. 예. 어쨌든 아무리 깊은 바다나 무시무시한 쏟아져 내리는 이런 홍수 또는 정말 급류 이러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신을 익사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만든 어떤 존재를 그 피조되어도 만들어진 곳이 어떻게 그 존재를 없애겠어요. 예, 조금 철학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philosophical. 철학, 철학적이네요. 예, 철학의 잼뱅인데 제가. 예. 자제 수준에 맞는 분들에게 어떤 분이 댓글을 자기 취향 저격이라고 했는데 뭐 저하고 수준이 맞는 거예요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예. 오늘 솔직한 댓글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러면 뭐 제가 또 분발을 하겠죠 어 그래서 신과 함께라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신과 함께라면 그 유한한 시간과 공간 시공에 갇혀진 인간도 죽음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존재인 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인데, 뭐 성경에서 뭐 구약과 신약 이렇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런 부분이 여기서 l o v e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같이 해석하면서 갈수 있다는 거죠. 어... 오늘은 제가 아주 길게는 안 하려고, 아, 벌써 15분 지났네. <웃음> 벌써 기네요. <웃음> boring, 여러분. Are you bored? 예, 지루하신가요? 예.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한, 또 다른 요 문장을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flood waters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이런 멋진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려볼게요. Flood <놀람> waters <놀람>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Flood waters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Flood waters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예, 이것도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어, 띄워드릴게요. 음, flood waters can drown love. 여기서는, 어, love를 주어로 하지 않고 flood waters를 주어로 해서 어떤 수동태가 아닌 문장을 만들었죠. 어, 제가 영어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사람이 아닌 이런 주어를 영어는 너무나 많이 쓴다 그랬죠. 이런 문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어, 그래서, 어떤 홍수의 물들도, 엄청난 양의 물들도, can drown love. Love를, 그러니까 사랑을 익사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torrents of rain can p r e it out. torrent, torrent가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torrent라는 요한 세트가 있는데, 이, 이 뜻은 금류 또는 많은 양의 물이 퍼붓는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급류 같은 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torrent s of rain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퍼붓는 거예요. 예, Can't put it out. 근데 그거를 put it out 끌수 없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 아무리 비가 와도 사랑을 끌 수가 없다. 예, 많은 비가 오면 뭐 불도 꺼지고 다 꺼질 텐데 심지어 용암까지도 막 식을 텐데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길래, 예, 특히 신의 사랑이, 사랑인 신의 존재가 얼마나 어떤 인 n v i n c i b l 천하무적이길래, 예. i n v i 우리 복습이네요. 예. put it o put 예, 하면, 담배 피우는 한테 put i 담배, 담배, 담배 불 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예. put 예, 이거 어떤 불 끄다. 이런 뜻도, 그렇의 어떤 유명한 표현도 나왔네요. t o r 예. 금요라는 거 외워두시면 좋겠고, 예. 여자 이거를 외우는 거는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뭐 외울 분을 외우시는데 외우는 건 앞에 거를 아까 외우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나왔던 거 다시 어 여자 목소리로 일단 한번 들어는 봅시다. Floodwaters 시작하는 거요. Floodwaters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Flood waters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Flood waters can't drown love. Torrents of rain can't put it out. 예. p u t it out. p u t it out. 이렇게 연음되는 거. 강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연음, 음이 연결되면서 T가 이렇게 ㄹ 발음으로 많이 굴리죠. 뭐 Get out. Get out. 나가. 뭐이런는 것처럼. p u t it out. 예. 어, 예, 오늘은 조금, 음, 우리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내일이 어떤 일요일, 주일이고, 아침에 또 교회를 가야 돼서, 어, 자, 우리 평소 하는 것처럼 다섯 번씩, 남자 다섯 번, 여자 다섯 번 하면서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Let's do it. 오늘 여자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많이 길진 않네요.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이렇게 끊어셔, 끊어서 끊어서 하셔도 돼요. love cannot be drowned 끊고 전체들 구가 하나 이미 덩어리니까 by oceans or floods 이렇게 힘드신 분은 자체적으로 끊어서 혼자 연습하실 때 그렇게 외우세요.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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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 목소리 다섯 번 자, 나는 자꾸 외울 수 있다, 할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에띵파 i n k positively,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남자니까 확실 남자 목소리 따라하는 게좀 편하네요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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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one more, one more time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어, 이런 invincible 한 사랑을 예, 믿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제가 볼때 저번에 있었던 beyond measure 어떤 측정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영원의 시간을 얼마로 사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Lov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Don't forget it. See you soon. See you tomorrow. 내일 할수 있으면 내일 할게요. 내일 저기 안 하면 힘든 줄 아세요? <웃음> Just, I'm gonna have a day off. A day off라는 게 여러분, 하루 쉬겠다는 거죠. <웃음> 근데 또 할지도 몰라요. 예. I don't know. I'm not sure.